자전거와 캠핑은 여가생활을 즐기는 방법 중에서 최고의 트렌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자전거 캠핑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텐트와 침낭을 자전거에 싣고 떠나는 방식에서 벗어나 캠핑 트레일러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더욱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캠핑 이두 가지에 모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최근에는 어떤 캠핑 트레일러가 판매되고 있고 관심 받고 있는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첫 번째 제품은 비터트리라는 이름의 제품입니다. 외관상 보기에는 짐을 적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화물용 트레일러 같죠 굉장히 콤팩트한 크기와 형태입니다. 무게도 약 29kg라서 사람이 들어가서 누울 수나 있을까 싶은데요 이걸 펼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두 명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면서 넉넉한 바닥면이 펼쳐지거든요. 말 그대로 캠핑 트레일러다운데요 설치 방식도 매우 간편하다고 하네요. 트레일러 위로서 설치되는 텐트가 공기를 주입해서 펼치는 튜브형이라서 시간과 체력을 소비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내부 공간은 가로 1 3 0 세로 210cm로 날씬한 성인 두명이 쓰기에 괜찮은 정도고요. 하단의 빈 트레일러 공간은 120L의 용량을 적재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짐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간소한 제품을 찾는다면 1인용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크기뿐 아니라 트레일러 자체 무게도 25kg으로 조금 더 가벼워서 혼자 여행하기에는 충분할 듯 보이네요. 가격은 2인용이 3499유로, 1인용 2 9 9 0유로고요 하나로 각각 466만원, 4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와이드패스 캠퍼입니다. 캠핑카 형태를 띠고 있는 하드케이스의 캠핑카라반인데요. 자전거뿐 아니라 RV차량이나 소형 트럭에도 체결할 수 있는 컨버터블 이동식 하우스입니다. 작고 아늑한 것이 날씨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나만의 아지트 같은 디자인이네요. 제품의 크기는 길이가 285cm, 높이가 175cm, 너비가 97cm로 최대 2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 또는 4명이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꽤큰 공간이기 때문에 끌고 다니기 부담될 것 같지만 이동할 때는 카라반 크기를 반으로 축소시킬 수 있어서 조금 높은 트레일러 정도로 생각해도 좋다고 합니다 대신 이 카라반의 무게가 약 40kg 정도니까 모터 파워가 좋은 자전거에 결착하는 게 좋겠군요 그리고 가격은 4000유로에서 9700유로까지 옵션 구성에 따라 다르고요 하나로 532만원부터 1,30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무와 천으로 만든 폴더반 바이시클 카라반입니다. 공기저항을 고려한 물방울 형태의 외관으로 만들었는데요. 바닥과 프레임을 나무로 제작해 튼튼한 틀을 세우고 나머지는 천으로 씌워 무게감을 줄였습니다. 내부 공간에는 최대 2명까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요. 길이도 웬만한 성인 키에 맞게 240cm의 길이로 제작됩니다. 무게는 3 0 k g 고요 최대 적재 하중은 220kg로 넉넉한 편이네요. 접이식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크기를 줄이기보다 폭을 좁히는 방식으로 부피를 줄였는데요. 폭이 핸들바 너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좁은 길을 통과하거나 앞자전거를 추월할 때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 측풍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양옆으로 공기가 통하는 창문을 설계했다고 하네요. 폴더방 카라반과 비슷한 디자인의 모디바이크 캠퍼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재는 와이드패스 캠퍼처럼 하드케이스의 카라반이고요 전체적으로 캠핑카와 가장 많이 닮아있는 모습입니다. 소재는 피버글라스와 카본 그리고 알루미늄으로 제작해 내구성이 좋은 편이라고 하고요 자체 중량은 42에서 50kg 최대 적재 무게는 190kg입니다. 크기는 폴더반 카라반과 와이드 패스 캠퍼보다 조금 작고 높이도 조금 낮아서 한 명이 사용하기에 적당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테이블이나 작은 주방, 어닝, 창문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고요. 기본 가격은 약 5000유로, 하나로 약6 6 6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스카우트 캠퍼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린 비터틀처럼 트레일러 방식의 제품이고요. 용량은 550리터로 훨씬 더 큽니다. 사용방법은 비터틀과 달리 접혀있는 판넬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내부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텐트형이 아니라 하드케이스의 카라반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카라반의 형태나 크기와 전혀 달라서 여유롭게 숙면을 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캠핑보다는 작은 이동식 자전거 카페로 활용하기에 더 좋을 듯 보이네요. 판매가는 약 4800유로 하나로 약 640만원 이고요 역시나 비싸네요. 자 지금까지 자전거 캠핑을 위한 트레일러와 카라반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고가이긴 하지만 가끔 캠핑을 즐기는 저로서는 하나쯤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이번주도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행나